살이 빠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. 별거는 아니고 빠진 살의 무게감은 어느 정도일까? 빠진 살만큼 짐을 들고 산에 가보고 싶다. 오늘의 등산 준비물 쌀 10kg, 리코더 0.3, 카메라 2.7 개토끼 7.7 오늘 이걸 들고 올라간다. 같이 갈까? 넌 오늘 쉬고 있어. 안돼 오늘. 잭이 나온 꽃, 마라 꽃, e e e 아직 갈 살이 멀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. 빠진 살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살이 다시 찌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몸에 달고 다녀야 되는지 오늘 느껴본다. 아. 살이 찌면 저런 걸 몸에 달고 다니는 거다. 생각만 해도 존나 힘들지. 저런 걸몇십년 몸에 달고 다녔다. 저런 걸 아직도 네 개나 더 달고 있다. 마지막 네 개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벼울까. 너는 이제 성장했다. 노란띠를 받을 자격이 있어. 고생했다. 오, 옐로우 벨트 간지. 길가다 어떤 미친놈이 노란띠 메고 뛰어다니는 거 보이면 그건 아다. 옐로우 벨트 기념으로 글러브가 생겼다. 다음 색 벨트까지 열심히 하자. 근데 20kg 빠지면 20kg 들고 올라가는 거야? <웃음> 전날 대비 0.2kg 감량. 그래도 만족한다. <laughs> I came from the m u d d There's dirt on my We howling o t o moon.